3.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무척 기뻤지. 아이에게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얼마 후 하나님께서 또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는 아벨이라고 이름 지었단다.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던 때의 이야기를 종종 해주었단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잖아. 그리고 무척이나 행복했어. 아담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도 이야기해주었지. 그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는 것도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두 사람을 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아담은 아들들에게 밭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단다. 양을 돌보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 그리고 재단을 만드는 법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 재단을 만들려면 먼저 큰 돌들을 많이 모아서 잘 쌓는단다. 이것이 재단이야. 재단 위에는 나뭇가지를 놓아. 그리고 동물을 죽여서 나뭇가지 더미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후 나무에 불을 붙여 활활 타도록 한단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사한다고 해. 제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해야 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이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셔. 가인과 아벨은 쑥쑥 자라 어른이 되었지. 가인은 밭에 곡식을 뿌리고 키우는 농부가 되었어. 곡식이 익으면 곡식을 빻아 가루를 만들지. 그 가루로 빵을 굽는 거야. 아벨은 양을 아주 많이 길렀는데 새끼 양도 많이 있었단다 아벨은 들판에서 풀을 먹으며 자라는 양들을 아주 잘 돌보았지. 어느 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아벨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 아벨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단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잘 보살펴주셨지. 아벨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늘 행복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했단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가인은 제단 위에 곡식을 놓고 불을 붙였단다. 이것은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었어. 하지만 가인은 신경 쓰지 않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 가인은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은 행복하지 않았단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가인은 몰랐어. 아벨이 늘 행복한 것을 가인도 알고 있었지.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샘이 났어. 샘이 난 가인은 아벨에게 계속 싸움을 걸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또 싸움을 걸었어.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아주 세게 때렸는데 바닥에 픽 쓰러진 아벨은 결국 죽고 말았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야. 가인도 깜짝 놀랐단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재빨리 도망쳐버렸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단다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제가 알게 뭡니까? 제가 동생이나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주 많이 화가 나셨어. 내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았다. 그 벌로 너는 내 아버지 아담이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일했던 것보다 더 힘들게 일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무거운 벌을 받았지? 모든 것이 가인 자기의 잘못 때문이란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무척 슬펐어. 게다가 가인은 멀리 도망가버려 두번 다시 만날 수 없었단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 아들을 주셨어. 참 감사하지? 이 아들의 이름은 셋이었어. 셋은 예전 아벨처럼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단다. 그 후로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을 얻었어. 아담과 하와는 아주 나이가 많아졌고 그 사이 손자, 손녀도 얻었지. 아담과 하와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된 거야.